이렇게 꼭 이렇게 쪼개가지고 요렇게 응 요렇게 쪼개갖고 꼭 이렇게 버려야 돼 이거 이거 응? 앙두야 이거 뭐냐고 앙두 여기 왜 버렸어 이거 이거 응? 오딱 쪼개서 지 맘에 안 드는 알갱이 어떻게그 파리 알갱이에서 그거를 딱 쪼개 가지고 조그만한 거 하나씩을 이렇게 골라내니, 쓰레기나 쓰레기도 먹는데 마음에안 드는 부분이 있나봐. 음, 갖다가 내버려. 또네말 하지 마, 밥 먹게! 6피 중에서 어떤 피 c 가 맘에 안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버렸어? 도미가 일단 안들겠지 도미가 섞였어? 도미 안 섞인 걸로 만들어달라고 사료회사에 얘기해야겠네? 안뚜 마마 먹고 씻을거야? 얼음 되냐 응? 즈한 얘기？하 니까 얼음 돼 버렸 어아이다 퍼먹 어？미안, 맘만먹 는데 신기 불 편한 얘기 해서 미안, 맘만먹 어？괜찮아, 먹 어. 이게 또 이렇게 버려 금방, 아이고, 이게 또 금방 이렇게, 에라. 또풀 먹으러 갈까? 풀 먹으러 갈래? 먹으러 왔어. 밭에서 뜯어 온 거야. 잘 골라봐, 맛있는 걸로. 물이 그렇게 맛있니? 아, 잡아줄게. 양뚜 그만 먹자. 캔먹으러 가자 앙뚜 그래도 풀이 맛있어? 너왜 캔보다 풀을 더 좋아하니? 앙뚜 말해봐 앙뚜 엄마한테 대답해봐 어이고어이고앙 엄마 한번 봐봐. 앙뚜. 술만 먹을 거야? 가자. 응? 가자. 이크라스는안 먹고 말이야, 응? 맛있어. 우리 양꼬 가자. 가자. 가자. 옳지. 아이 착해. 가자. 앙 가자. 어디로 갈래? 아이고. 어디로 갈래? 아이고. 쏙 들어갈 거야? 에헤헤헤. 우리 양뚜또 취급 주의야. 아이고, 취해 법권이군. 여기는 무서운 고양이야. 취급 주의야. 사나워요. 이렇게 악수, 악수도 안 해준대.